거절받는 두려움 그대로 날 꼽지 별거 아닌 일도 그치 가끔하니 꼽지 플랜이랑 다르게 흠들어가는 건 life 그름 느낌 만드는 건 단기 아닌 mind 열어놔 solo, solo 그냥 뚜껑 닫으시 끝 열어놓은 sun loop, sun loop 그냥 뚜껑 닫으시 끝 스포츠같이 춤추긴 No Limit 어울려서 never was one n e l r l y 세상을 의미하는 편이 좋을지 아님 세상이 나를 세길 건지 두 선택 다 잘하고 싶었지 다시 키워 볼륨 이건 죽여놨던 성질새양 말을 신어 걸어갈 것만은 많은, 많은 노래 속에 Rider 근데 잊지 않았지내목소리의 tight time 새로 불어왔는 seasons 내가 구해줄 거야 만원 c h e 기회는 모두 bass 그걸 밟고 일어서 왔지 베이사 Yeah 내안 맞지. 그게 이미 가 있다면 잘산 거지 현지에는 여전히 가사거리 함께하는 이을고마나에게빚빚 없지 거절받는 두려움 그대로 날겁지별거 아닌 일도 그지 가끔하니 겁지 플랜이랑 다리가 흘러가는 건 life 그럼 날껏 만드는 건단게 안에 mind 열어놔서 루 자락이 흘러가는 나의 내가 바라지 않았던 삶을 살고 길다는 사실들까지 모조리 날아파가고 나의 야끼를 막 지정기 잡을 저리 주식들은 모조리 내리을 맡겨 그래도 나는 울지 않나 가슴속에 칼을 갈아 봉지한 방 샤라토 엘러 머스크 엘러 머스크가 재선나는내 영감을 벌커받고 헛둘 영향력을 끼치고 말태만치 TV 영말 마다다 돈으로 뭐사리 자기성을 안 바꾼다 너네 평균과 나의 날음을 나는 내가 되기 위해 내 시간을 쏴 발짝 북으로 찍어내는 내 자수정 응, 없지 거짓받는 두려움 그대로 날 꼼지 별거 아닌 일도 끝이 가끔 아닌 꼼지 불린이랑 다르게 흘러가는 건 life 흐러내고 만드는 건장계 아닌 m 결혼한 s u 그냥 껑지 g 결혼한 s u 그냥 껑 KB형이 올리 sound 에 내꺼 알아 추가 그 왈차 달로 비는 삶이 바뀌는 누군가는 하루가 전쟁처럼 느껴지는 순간 나의 노래는 그들이 바라로 움직일 군가 삶이 사만한 가치가 있기 바라던 나 너로 그냥 물을 달아 가라 말하거나 지금 그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냐 유일하게 그거 알려 준게 음악이야 그래서 내막도기리 들리기 바라는 마음으로나어났어 블랙 인의 여가모르을 조금씩 바꾸는 n a k n y m l v 다 and time try 게 o m e g e 가 the guy go d o o a walker e r a s e m n t a t e u e n t of shit r i p l a n 이랑다게가 l i h m i n e แก나선ดาราซ่อนรูปเย <laughs>